네. <웃음> <박> <syrup>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가전입니다. 저는 회사에 도착하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마스크를 벗고 카메라를 보고 한번 웃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면 저는 영상을 찍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업무 정리를 할때 잠시나마 영상으로 기록을 해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생각난 아침이었는데 이젠 따뜻한 게더 땡깁니다. 이렇게 커피를 한잔 하고 오늘도 파이팅! 점심을 먹으러 근처 한식 뷔페 에 왔습니다 쌓여있는 제육볶음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여긴 최근에 새로 알게 된 곳인데 6,500원의 메뉴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컵라면과 끓여먹는 라면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가끔 저의 소화기능은 지나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서면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맛있는 것보단 양이 많은 걸 선호합니다 근데 또 입이 고급이 아니라서 웬만하면 다 맛있게 먹습니다 그날은 야근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업무 시간 내에 일을 끝내는 것도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가능하면 제 시간 안에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집중력을 더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내일 업무를 간단히 정리하고 귀가할 준비를 합니다 습니다 안녕하세요 퇴근하고 회사 앞 김밥집에서 저의 최애 메뉴인 참치와사비 김밥을 포장했습니다 김밥이랑 같이 먹을 해물라면도 공수해왔습니다 홈스위리 홈 아주 이고아 처참하네요 네, 김밥을 냄새 날까봐 가방에 넣어왔더니 아주 그냥 예 네, 처참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점심때도 컵라면을 먹긴 했는데 점심은 기억이 안나요 원래 평소에는 운동복을 출근할 때챙겨가지고 퇴근하고 헬스를 하고 집에 와서 밥 먹는데 아오 오늘은 늦게 퇴근하기도 했고 정리할 것도 많아서 운동 오늘 하루 쉬라고요 사실 이 헤어스타일을 좀 짧게 해가지고 안경도 바꿨어요 원래 쓰던 거에서 요... 이거랑 어울리는 안경을 좀 찾아가지고 네, 바꿨습니다 씻고 다니또 개운해가지고 아, 맥주 한잔 사실 제가 또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하는게 이제는 마냥 취미라고는 할수 없는 게어왜냐면전 유튜브 채널을 더 키우고 싶고 그러려면 꾸준히 영상을 올려야 되잖아요 사실 취미라고 하면 물론 뭐 유튜브가 일종의 취미이기도 하지만 진짜 취미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근데 사실 유튜브란 존재는 저한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일까지는 또 아닌데 하여튼 좀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한다는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매주 일요일에 업로드를 하겠다고 여러분들이랑 약속을 한거고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거 치킨팝 있는데 그건 그냥 안 먹어야겠어요 그 여러분 혹시 비트박스를 잘하시려면 두가지만 기억하세요 아시죠? 묵치기? 빡치기? 아니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비트박스를 잘하시려면 이 치킨 팝과 볶음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치킨 포어! 치킨 포어! 치킨 포 사실 요새 생각이 좀 많거든요 할 일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생각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신이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여자친구가 생각 정리 스킬 이라는 책을 소개를 시켜 줬거든요 그걸 또 읽다가 말았는데 빨리 좀 읽고 적용을 좀 시켜 봐야 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을 좀 정리할 를수 있을지 아유 말씀드리는 순간 12시가 되었네요 마무리하고 빨리하고 자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요 파이팅 시다 오랜만에 미세먼지가 걷히고 청명한 하늘입니다 저는 추워도 공기 좋은 게 훨씬 좋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 창밖을 보니 단풍이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매일 지하철만 타고 다니다 오랜만에 버스를 타니 숨이 좀 트이는 느낌이네요 오늘도 무사히 출근을 했습니다 사실 매일 출근해서 카메라를 보고 한번 웃는 건 저의 새로운 챌린지입니다 내일 출근하면 약간 회사 선배님들이 웃나 안 웃나 지켜볼 것 같네요. 언젠가 선배님들과 함께 카메라를 보고 웃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어... 시 파이팅! 이우이 어... 어... 모닝과는 좀 얼굴이 다르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이 운동은 절대로 뭐 집에서 저녁먹고 뭐 나중에 자기 전에 하고 뭐 이거 안되더라고요 무조건 퇴근 직후 내가 앉거나 뜨는 늦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역시 헬스장까지 가는게 어렵지 한번 오면 운동은 별거 아닙니다 한때 어깨 넓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듣고 다녔는데 요즘은 통 그런 말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깨와 등 위주로 다시 프레임을 넓히는 중입니다 1년 동안 마스크를 끼고 운동했더니 이젠 마스크를 벗는 게더 어색해졌습니다. 예전의 루틴을 어떻게 하고 분할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 운동법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운동을 쉬어보니까 그런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재밌게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게 답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자 바지 폴빌 끝나고 조금만 신경 써서 운동을 했어도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이제 취직하고 한두달 정도 운동을 못하다가 이제 드디어 다시 시작을 했는데 에이, 또 하니까 재밌고 안 하니까 그게 문제지 하는 거는 또 하면 되니까 에이, 열심히 또 해보려고 합니다. 씻고 나왔는데 피부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대구 전해야겠습니다 근데 대책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제가 직장생활을 한지도 벌써 2개월이 됐는데 오,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내일 월급날이네요 <웃음> 어쨌든 아, 정말 매일매일 많은 걸 보고 느끼고 네,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달라요 이거는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다르고 사실 이 6만 유튜버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작년에 이제 마이프로틴 행사 때 어, 운지기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기TV죠 근데 1년 전만 해도 이제 지기님이 구독자가 한 8만명 정도 됐어요 제가 그때 만나 뵀을 때 지금이 지기님이 50만명입니다 네, 물론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뭐 일단 운동하는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너무 멋있고 공기부여가 되는 분이고 떼야 때야, 떼야는 솔직히 너무 치트키고 예. 또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가짜사나이2에 또 나오시면서 뭐 그런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그 꾸준함 지기님 진짜 정말 어지간한 일있지 않고서는 매일 아침 라이브 켜가지고 운동하시거든요 그게 정말 말이 매일 아침이지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하시더라고요이 똑똑한 사람과 무언가를 꾸준히 오래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비교했을 때는 후자가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맞는 말인게 뭐 유튜버 뿐만 아니라 성공한 많은 사람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잖아요 꾸준히 라는 말로는 설명 안 되지 그게 그 사람의 삶이 되어버렸으니까 음. 그 정도로 정말 열심 이상의 열심을 한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열심히 안한건 아니에요 사실 1년 동안 제 구독자는 2만명이 늘었고 뭐 올해는 거의 늘었다가 줄었다가 뭐 하고 있는데 유튜브 구독자 수로 제 저를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 당연히 1년 사이에 저도 참 많은 걸 배우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언가를 꾸준히 한 적이 있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말은 못할 것 같아요. 반성도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회사에서는 저 타잔이라고 불리고요. 예. <웃음> 오늘도 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이거든요. 네, 주말 앞두고 있으니까 열심히 또 일하고 한 주간 또 열심히 영상을 찍어서 제 일상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하자고요. 안녕.